안녕하십니까 한국관리소장협회 전영문 교장입니다 오늘은 그 효율적인 그 회의 진행 회의법 전문가 양성가정이 그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참여하신 그 소장님들은 이영구 소장님, 그 최창현 그 교장, 님 김재혁 반장님을 그 모시고 어떻게 투자백회의와 관리계약 분야에 대한 그 회의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 한데 보면은 음, 그 여러 가지 그 방법들 방법들이 있는데 집단 그 의사결정 기법에서는 그 브레인스토밍법 그다음에 그 명복 집단법 그 지명 언론자법 별사의법들이 있습니다. 근 음. 우리가 이제 흔히 사회생활 하면서 그 접해본 거는 이제 브레인스토밍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군인 보이기 과정을 좀 많이 겪었습니다. 군인 보이는 아이디어를 무작위로 개진을 해서 그중에서 최선책을 찾아내는 기법으로서 음 제가 그 활동한 내용을 보면은 TT가 고장났다는 이런 신고를 하게 됩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제 차가 들어오면 차량번호 인식을 해서 최대 인터폰 모니터에 알려줄 지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개인 방송도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때 회의는 공개를 하되 좀더 정확하게 잘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는 집단 의사결정그 다음에 회의 원칙, 회의에 임하는 자세, 회의 준비, 회의 순서, 의결장 그 대신이 회의 결과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스타디 부분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그최창의 부장님한테 네,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상 여정 기법 그 다음에 회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아파트에서 경험한 그 사례 그런 것들을 좀 일단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제가 경험한 노사 결정법은 어 저도 아까 어그 브레인스토밍 방법을 어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노사의 결정법 중에서 플레이스토밍기법을좀 담을 아, 수제 많이 소원하는 것 같습니다 어, 특별히 뭐그뭐 그, 그, 어, 그냥 뭐, 일반 악학에서 어, 진행되는 방법에 의해서 뭐, 입장, 그 회장이 어. 그 회의를 진행하고 일반적인 어, 방법으로 그 회의를 하고 계시는 특별히 말씀드릴 사람은 없는 것으 알고 있습니다. 저기 그 최창 교장님께서 회의를 보통 그 회의를 성인법으로 아, 많이 활용을 한다 그런 음. 말씀을 하셨고 음, 이 그, 네, 회의 그 진행은회 회장이 많이 진행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인요그 다음에 이제 그 회의 의장 결정을 할때 보면 그 정족수라는 게있습니다 정족수가 의사 정족수하고 의견 어, 정족수가 있는데 어, 의사 정족수는 이제 가반출석하고 출석위원 가반찬석으로의결을하니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의견 정 o 수 m o n e 과반 이상으로 to 을 해서 o We d o n 의 come u 결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의결정보수가 하는데 우리하는방우을 그 많이 쓰죠. 쓰는데 입주자 대표의 의 r s 과반수의 미달 i 서의 get to the o t 종 e r side. We will g e 때 to the other side. w 결정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보통 이 경우는 이제 선출 인원이 부족을 했다든지 참석 인원이 부족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인데 참석 인원은 참석 인원이 부족했을 때는 오 경우는 이제 나중에 또 추가 임시 회의라든지 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출석 선출 인원이 부족한 경우는 이제 보 선거를 통해서 빨리 그 선출 인원을 그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사용자도 이제 동대표가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가 과관수가너무 경우에는 이제 일 경우 장기 수면계획 같은 경우 수입한다든지 조정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제 과만수 서면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 음그 다음에 이제 회의는 한 가지 안건만 상정하도록 되어 있,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안건은 이제 상정이 되어 있는데 안건은 수, 보지도 않고 생각나는 대로 발언하는 그런 분들이 좀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 하다가 보니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그런 회의 진행을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또 특히 아파트 회의는 보면 시작 시간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오후 뭐 7시, 5시,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끝나는 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가 좀 많고요. 또 끝나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회의가 진행됩니다. 계속 업무 지시와 이제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이런 경우를 보면, 우리가 이제 회의에 이만한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에 2만원이나 4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김재웅 단장님께서 회의에 2만원이나 가 어떻게 하면 그 좋은 방법으로 임하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질문에 그, 어, 답하기 전에 제가 먼저 두 가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 분결 종족수 누가 있다고 했잖아요. 분결 네. 종족수 때 이제 우리 회의 진행할 때 성원 보고를 하는데 네. 대부분 대표의 의결은 과반수 찬성으로 이제 어, 의사를결정 하는데 또 성분이 라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성분이 우리 부적과리라는 그런 성분이 찬성 그런 것도 있죠. 그러면 그 의결종족수가 꼭 과반수여야 되는지 아니면 그 암건 중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면 그때 는 의결종족수가 3분의 2 이상이어야 되는지 그래서 그것도 그 다음에 의결종족수가 그러니까 현재 지금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3분의 2가 지금 회의 참석을 안 했으면 그 회의를 진행할 수가 있는 것지 있는 과반수 참석으로 의결을 예.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 우리 구성원 중에 과반수가 지금 참석을 안 했으면 게 만약에 과반수이 참석했으면 말장위치라든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데 과반수가 참석이 안 됐으면 그 회의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성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성원이 지금 다 찾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건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가지 이상 안건을 상정화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그 의미는, 하나의 암건 이완건, 이완건, 뭐, 상환건 있으면, 이완건에, 예를 들면, 하나 안건에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화단 정리 및, 뭐, 차단이 될줄 자. 하나 안건에 두 가지가 들어갔 있잖아요. 그거는 안건을 불리하는 얘기지. 그렇죠. 그렇게 지금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장을 안건을 한번만 동시에 상정하지 말라는 의미는. 그래서, 음, I'm g o i 하게 저는 get 장님들이 going to get up. I'm going to get up. I'm g o i 그 g to get up. I'm going to g 이 t up. i 기 going to get up. I'm g o i n 좀 다른 성격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차라리 안그러 따로 따로 담아서회의로 진행을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분을내느냐면 하나라도 안니 이제 채택되기 위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죠. 그 어떻게 하다 보면그두 가지 같이 하다 보면은 어둘 다가 채택이 안될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 시간이 또 길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내용 하나에 한만 톤으로 선정을 하는 좋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을 그러면 잠깐만요. 그럼 이런 네.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장기선 사용, 장기선 충당금을 써야 쓰려면 장기선 사용계획서 이제 대표의안건에 이제 산정해서 허락을 받게 되거든요. 장기선 충당금 쓰기 전 장기선 사용계획서를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장기선 사용계획서에 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안에 한단 안에 승강기의 교체, 뭐 부품 교체도 있고 장기선 계획서에 있는 내용을 좀 하는 거거든요. 충당금 쓰려면 충당 이제 장기선 충당 사용계획서에 한 장은 승강기 뭐 부품 교체, 그다음에 하나는 어, 아스턴뭐뭐 붕장 뭐 아니면 또 하나는 어, 또뭐 이렇게 소방에 관련된 우리 그러고 당연히 장점을 어, 다 써야 되는 근데, 건데, 다기야는 다르잖아요. 음. 어, 뭐, 세관, 아스콘, 음.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어, 승강기. 세 개인데, 그거는 또 똑같이, 장기선 음. 청강군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장기선 음. 사용 대회서가 각각 있으면, 음. 이제, 어, 어, 되잖아요. 그걸 하나의 안그로로, 네. 그냥 장기선 사용 대회서 승인권 해가지고, 1번, 승강기 2번, 음. 뭐, 아스콘 3번, 뭐, 어, 아까 말한 그런 것들. 음. 그래서 하나의 암도로 만들어도 되는 거지. 하개의 <웃음> <3의> 암도로 <웃음> 분리되는 거지, 저 같은 경우는 네. 이런 거는 한 가지로 놓고 보는 거죠. 음, 왜 그러냐면 장기 수원 개 사용자에 대해서 승인권이 그렇죠. <웃음> 여기에 보면 승강기 뭐 교체공사를 한다든지, 보로 포장을 한다든지, 페이드 공사를 한다든지, 또뭐 배관을 교체한다든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이미 사전에 다 승인이 의견이 나왔 된 사항이라는 얘기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로 했으면 하는 이라고니다 사실 제가 이번, 때, 날, 이번, 이번 달 안건에 세개가들어데소방종합재무 네. 네. <웃음> <종합재물장법을 웃음>